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부산시 그 시청 홈페이지에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공남공고가 하나 뜬게 있었습니다. 변경 내용이 그걸 토대로 원래 그러면 어, 주거정비지수는 부산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으며 바뀐 내용은 어떤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어, 한번쯤은 우리가 알고 또 넘어가면 선진입하는 지역의 초기 재개발에 투자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이왕 뭐 변경고시가 또 있길래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기 바뀌어있는 내용이 어떤게 떠있냐 했더니 아, 일단은 먼저 우리가 부산에 지금 재개발은 옛날에는 관에서 구역지정을 딱 해줬죠. 근데 지금은 주민들이 이제 동의서를 건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는데요. 먼저 푸르륵 흐름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단계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할 때는 소유자들이 이제 토지등 소유자가 60% 이상 동의서를 먼저 진구를 하죠. 이렇게 부산에는 뭐 어느 구역 이러면서 동의서 사전다당성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화가들이 와서 구역 그림을 그려놨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냥 이러하던 원룸이나 이런 게뭐 2억도 가가 있고 2억 5천도 가가 있고 이 판국이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게 부산의 이제 203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도심이 주강경 정비 이런 그 기본 계획에 어, 옛날에 관에서 지정하던 걸, 어,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고요. 어, 이렇게, 어, 1단계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해주세요. 할 때는, 어, 그런 동의서를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하고, 뭐, 경계도면이나, 어, 토지조서, 건축물조서,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할 그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기초조사 자료를 챙겨서 이제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 그걸 또 가지고, 어, 구역 지정을 하는 거에 적합한지, 그 체크리스트나 기초조사, 그, 검토 자료를 가지고 먼저 훑어보겠죠. 각 소관 부처별로. 어, 그리고 특별하게 뭐, 어, 결격이 없다든지,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구역은 적당하게 또, 어, 경계선을 꺼서 잘 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어, 이제 시청으로 넘기게 되는데, 만약에 같은 구에, 여기는 남구잖아요? 어, 남구 안에 아니면 최근에 뭐 수영구에 광안동에 굉장히 많은 구역 선진입구역들이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수영구에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서 접수를 했어요. 그럴 때는 구에서 두개 이상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시청으로 올리는 거죠. 그 검토요건은 미리 다, 어, 검토를 해서 부합해야 되겠죠. 그게, 부합한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온다. 그중에서 이제, 어, 선별을 해서 시청으로 올리게 되고, 어, 시청에 올라오면, <웃음> 구청에서 올라온 그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어, 시청에서 또 검토를 하죠. 어, 그렇게 해서, 뭐, 시의회에 이제 의견 청취도 하고, 뭐, 그런 평가위원회에 어떤 안건도 다 검토를 해서, 시청에 각 부서별로 이게 또 적합한지, 다 부서별로 한바탕 또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산 그 도계위에 이제 회부가 안되겠습니까? 그 회부된 결과가 적정이든지 아니면 뭐 부적정이든지 그 결과를 부산시에서 이렇게 자치군구로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 통지하는 날이 부산은 권리 산정 기준 일이에요 지금 현재 현재 부산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시청에서 해당 자치구로 그사전타당성 검토 요청 쭉 들어왔던 자료를 재개발하는 거에 부합한지를 전부 이제 검토를 다 끝내고 해당 구청으로 다시 통지를 하는 그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요. 구청에서는 그걸 통지를 받으면 또 해당 그 이제 재개발 추진하는 그 구역으로 다시 또 통지를 하겠죠. 그렇게 돼 있는 순서입니다. 큰 순서는 예. 어, 이렇게 넘어온 기계, 이제 순서가 아까처럼 어, 사전타당성 검토가 적정할 때는 기준점수가 기본적으로는 70점 이상이 되어야 어, 그 다음 진도가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기본 점수 기준이 70점이 안 되면 그냥 사타에서 탈락이 되고 일반 주거지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세월이 가서 노후도가 충족된다든지 주민 동유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서 요건이 다시 충족되면 다시 이제 접수를 하겠죠. 사전 다당성 검토 신청을 하고 주거 정비 지수를 이제 평가를 하겠죠. 70점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음, 관련 부서에 이제 관계 그 기관들과 협의를 또 하겠죠. 그리고 주민 의견과 이런 거를 또 청취도 하고 공람 공고를 거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 구역 지정을 결정을 딱 하는 겁니다. 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러면 오늘 아까 2021년 8월 25일 오늘 고시 2021년 제 352호 고시가 떠 있는게 정비법에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데요. 어, 한번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고시가 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원래는 부산광역시 주거정비치수는 어떤 식으로 원래는 평가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를 뜻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각종 단톡방이나 뭐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뭐노후도가 어떻네, 뭐, 어, 수밀도가 어떻네, 뭐, 도로, 뭐, 접속, 그, 연장률이 어떻네, 뭐, 주택 접도율이 어떻네,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이렇게 되면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역이 내 스스로도 한번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어, 근처에 가도록까지는, 어, 아무리 부동산에서 좋네, 괜찮네 해도 내가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알아야 파악을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그게 뭘 뜻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또 파악을 할 거잖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이 먼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 필수 만족을 시켜야 하는 기본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항목이 있어요. 조건 항목도 기본 점수를 100점으로 100점을 해서 받는 항목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추가 점수를 받는 항목이 이렇게 두개 합해가 조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사전타당성 통과 가장 기초 그거는 7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 먼저 기본 항목 중에 구역에 구역 경계를 막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요. 필수 만 제곱 이하이면 은 재개발 자체 구역 지정이 불가한 거죠. 그럴 때는 뭐 가로주택준비사업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고요. 구역 면적이 만제곱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전체 동수의 3분의 2 이상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100%를 놓고 본다면 66.6% 이상은 노후도가 나와야 된다 소리겠죠. 그래야 기본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호수 밀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 구역 안에 그 1헥타르당 50호 이상 호수 밀도가 나와야 또 이것도 접수를 하고 있음, 있습,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변경된 내용 중에는, 어, 여기 호수 밀도 중에 구역계 성형화가 필요한 경우, 어, 4, 헥타르당 45호 이상 적용 가능하된요 조항이 아예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재량에 의해서 재개발을 안 되는 걸 되게도 해줄 수 있고, 뭐, 어떤,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없어지고 아예 50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기 어, 오늘 변경된 게 하나 있고요.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건 항목 중에 기본 점수에 배점이 되어 있는 이 주민동의율 요것도 나중에 바뀌어져 있어요. 주민동의율은 어, 최소는 60% 이상이 되어야 일단 접수를 할수 있는데 최소 기준이 동의율의 말 뜻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동의하는 프로테지율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도는 건물이 노후된 상태를 나타내는 그 노후율이에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 총건물 건축물 총건축물 동수 요거 중에 요게 분모에 분모 그 중에 노후건축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아까 최소 66.6 이상이 나와야 됐죠 기본 접수를 하려면 3분의 1을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 혼자 만약에 이 구역이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아주 손쉬운 그 사이트가 부동산 플래닛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부동산 플래닛에가 어플을 다운을 하나 받으세요. 어 여기에 가셔가지고 건물 탐색, 어 건물을 그 이제 초이스하셔가지고 탐색 그 필터에 어 29년까지 그니까 30년 미만 거를 쫙 추려가 보면 파랗게 나와요. 이건 노후도가 충족이 안된 거겠죠. 내년에 만약에 뭐 사타 접수를 한다 이러려면 단독 주택은 25년 이상, 그 다음에 공동 주택은 30년 이상, 벽돌 조 이런 건 25년 이상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조 이런 거는 30년 이상입니다. 요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안전하게 그냥 30년을 딱 끊어서 29년 미만 거를 딱 검색을 해보면 미만을 검색을 하려고 하면 요 필터가 있는데 오른쪽 을 앞으로 쭉 당기면 미만으로 내려오고요. 왼쪽에 있는 필터를 쭉 당겨 올리면 이상으로 체크를 할수 있어요. 요걸 당기 내리면 미만을 체크하게 되고 이것만 우리가 체크해서 볼줄 알아도 많은 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어, 요렇게 노후도 증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과소필지 요거는 과소필지는 주거지역 60제곱 미만 요런게 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요거는 점수가 최대 만점이 5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잔잔잔한 이런 집들이 많으면 뭔가 주거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어, 이럴때는 전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 어, 이럴때는 점수를 좀더 많이 주고 만약에 큼직큼직한 쾌적하게 큼직하게 살기 좋은 이런 집들이 많다 하면 점수가 좀더 작겠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도로는 어, 도로 연장률이 있고요. 도로 연장률 그 다음에 주택 접도율이 있어요. 주택 접도율 도로 연장률은 요거는 4m 이하의 도로가 그 구역 안에 이렇게 구슬양장처럼막 도로가 구불구불 있겠죠. 요 도로 중에 이 중에는 뭐큰 도로도 있을 거고 좁은 도로도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도로가 좁을수록 열악하겠죠. 근데 이제 4미터라 하면 도로가 보통 차가 교행이 되려고 하면 차 하나의 폭이 2미터 정도면 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4미터면 교행이 되는 높이의 도로잖아요. 그렇죠? 차가 교행이 되는 정도예요. 소방도로 이렇게 차가 교행되는 정도가 4미터인데 4미터 4m 이하의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 굉장히 좁은 도로가 많다는 뜻이겠죠. 4m 이하의 도로, 이하의 도로가 전체 도로, 전체 도로가 이만큼인데, 이 중에 4m 이하가 요만큼입니다 이게 많을수록, 좁은 도로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도로 연장률이라 는 거는. 이게 많을수록 점수를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접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혹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 4m 이상의 도로라 하면 굉장히 넓은 도로에 집들이 빤듯빤듯한 길을 물고 있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4m 이상의 도로를 물고 있다 하면 꼬불꼬불 골목길 안에 집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불특정하게 길이 막이 골목에 나 있고 이런데 집이 다다다다다닥 60제곱 이하로 많이 붙어있고 이런 거는 점수를 좀 많이 받겠죠.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이니까. 근데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차3미터 이상으로 교행 다 되게 돼 있는 이런 도로에 접속해 있는 주택이 많을수록 주택 접도율이 높겠죠. 뭐 이럴 경우에는 점수가 더 낮은 거예요. <웃음> 이렇게 접한 집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쾌적하게 보는 거죠. 접도율이 낮은 것보다. 그렇죠? 그런 죠그 겁니다. 우리가 어좀 뜻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 것만 제가 짚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밀도대가 있는데 호수밀도는 나대지만 쫙다 있어요. 그 구역 안에 면적이 절반 이상이 뭐 나대지예요. 집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구역 전체 면적을 놓고 볼때 아까 호수밀도가 이제는 무조건 50호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호수밀도 다 까먹겠죠. 이런 거는. 어떤 뜻이냐 했더니 정비구역 내 1헥타르당 건축물 동수를 말을 한대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에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한 동으로 산정을 한대요. 그럼 20층짜리가 있고, 만약에 뭐 15층짜리가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럼 이게 가장 높다. 가장 높은 이 세대에 한 호실 오실 한 호실을 한 세대 한 동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한대요.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주택에는 그냥 그집 하나가 한 동이겠죠. 이렇게 해서 세 타르당 이제 50%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수밀도가 충족하는 걸로 봐주는 그런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점수에뭐 구역 면적이 만 제곱 이상이면 면적이 넓을수록 뭐 최대 5점 만점 그 다음에 신축 건축물은 10년 이하의 건축물이 많을수록 이거는 10년 이하 건축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 마이너스 점수가 커져요. 마이너스 5점 이렇고 표고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요 표고 평균 표고를 산정을 해가지고 6 0 m 이상 지역을 차등해서 감점 점수를 부여한대요. 고도가 높으면 감점이 되나 봐요. 제 생각에 고도 높으면 일확해서 더 점수 줘야될것 같은데 이거 조금 의외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뜻을? 하여튼 이게 기본적인 표입니다. 우리가 이표 정도만 딱 알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플래닛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티스코나 이런데 들어가셔가지고 그요그 필지 하나하나당 데이터를 점검을 해보셔도 어, 많은 데이터를 뭐, 어디 굳이 안 물어봐도 취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점수가 구체적으로 부산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걸 안 보시면요. 세부 항목입니다. 요 표는 하나 저장을 해 두시고, 요 표를 근거로 내가 선진 입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구역에 대략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아까. 어, 부동산 플린에 들어가 호수 하나하나 건물 어떤 그 내역을 클릭을 해갖고 점검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사용 승인 연도라든지 이런 게다 나옵니다. 건물을 클릭을 하면 그렇게 해가 보시면 되는데 먼저 주민동의 점수가 이게 50점이 되어있죠. 어, 여태까지는 60% 미만은 점수가 없었고 아예 그 접수 자체가 불가라 했습니다. 재개발 과그 사전타당성 접수 자체가 불가해요. 60%가 안되면. 근데 60% 에서 75% 사이는 점수가 30점으로 그동안 똑같았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는 조금 세분화돼서 60에서 65% 사이에는 20점 그동안 폭이 굉장히 넓었죠. 동의율이 15% 범위가 똑같이 30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60에서 65%는 20점 그럼 65에서 70%는 25점 70에서 75%는 30점 요렇게 그동안 60% 겨우 넘겨도 30점 받았던 점수가 이제는 60점 겨우 넘기면 20점 75%나 70% 넘기면 30점 점수가 좀 차이가 나겠죠. 어, 그리고 최대 90% 이상이 되면 이제 만점 50점을 받습니다. 어, 그리고 그동안은 어, 만약에 한 85%에서 90% 사이가 됐다. 어, 이럴 경우에 그동안 80%, 85%를 받았다면 40점이던 게, 이제는 45, 45점으로 5점을 상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을 많이 받을수록, 어, 좀 이렇게 하기 쉬워지는 그 혜택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어, 빨리 이제 그걸 하라고. 어, 근데, 간당간당 받아가지고는 겨우 계산해갖고 사타 통과하는 그런 구역은 통과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독이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리고 아까 그동안은 점수가 65점 까지만 돼도 어, 도계위에서 65점 이상에 한해서 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들어 해주기도 했고 이런 거를 이제는 원칙을 없앤 거예요. 무조건 70점 이상 가변적인 어떤 그 판단을 없앤 거예요. 뭐 로비도 할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대기해달라고 어, 그런 거다 없앤 거예요. 주민동의율 배점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 됐었어요.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아까 120페이지에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강화되어 있 이게 120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요 지금 뽑아 놓은 이 데이터가. 어, 점수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연장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장률은 어, 4m 이하 도로가 많을수록 그게 30%면 5점. 3m 미만 도로가 뭐, 한 20% 밖에 안 된다. 그 미만이다. 그러면 2점. 이것도 세분화되어 있어요. 아, 적도율. 아까 주택이 3 m 이상의 쾌적한 도로에 접해 있는 집이 많다. 많으면 점수가 낮죠. 40%, 어, 40%, 아, 그러니까, 어, 요게 어, 작을수록, 아우, 헷갈려. 잠깐만요. 그렇게 접한 게 많을수록 50% 넘으면 2점. 점수가 낮죠. 그렇게 접한 집이 작으면, 꼬불꼬불 골목길에 많고,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게 작으면 점수가 작고, 아, 그 작으면 점수가 많고, 그 넓은 도로에 접한 집이 많으면 점수가 작은 거예요. 아유, 조선말을 제가 어렵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아, 아, 아까 호수 밀도, 어, 최하 이제, 어, 호수 밀도가, 아, 호수 밀도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 호수 밀도도 이제 점수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어, 여기 보시면 요 예. 호수 밀도는 어, 그동안 어, 45호이죠 4 5 호수 밀도 어, 호수 밀도가 50호 미만까지는 점수가 없습니다. 지금 역시도 50호 미만은 점수가 없어요. 근데 50호에서 55호는 어, 그동안 2.5점이던 게 이걸 조금 더 점수가 중간에 세분화가 됐어요 호수 밀도에 따라서 호수밀도가 아까 2.5, 그다음 5점, 7.5, 10점 이렇게 돼 있던 게 항목이 점수가 좀더 세분화됐습니다. 50에서 55호 4점. 호수밀도가 조금 낮은 어떤 그런 지역은 조금 유리하겠어요. 2.5점 받던 게 4점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60점 인것까지는뭐 똑같습니다. 1점 늘었어요. 1점. 60점까지는. 그 다음에 65호까지는 0.5가 늘었네요. 8점. 그러니까 호수 밀도가 그동안 낮았던 구역일수록 조금은 유리해져 있는 게 이번에 호수 밀도 바뀐 내용이네요. 근데 대신 옛날에 뭐 45호 이상이어도 기존 구역에 이제 45호 그 이상이도 뭐 웬만큼 눈 감고 봐줄게 하던 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이제는 50호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변경된 거는. 그5 그러니까 0포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접수 자체를 못하는 걸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뭐 제법 뭐 길게 뭐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어, 흐름을 아시겠죠? 어, 호수 밀도가 조금 세분화됐고 그 다음에 주민 동의율이 어, 세분화가 됐고요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주거 그 정비 지수에 떴을 아까 도로 뭐 연장, 어, 연장률이라든지 주택 그 접속, 접속률이었죠. 아, 접도율이라든지 도로 연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후도는 어떻게 되는지 과소 필지는 뭔지 어, 이걸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 제가 이걸 왜 오늘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냐면요. 낮에 어, 저한테 또 뭐 다른 물건도 소개도 해주시고 하셨던 사장님이 이비 오는데 놀러를 오셨어요. 아까 그런 그래 오셔가지고 막 재개발 투자를 얘기하다가 부동산 플래닛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그냥 편안하게 그걸 제가 열어서 어 사장님 요즘 다 광안동이 다 난리가 나 있던데 그분이 광안 8구역을 하나를 사셨더라고요. 사장님 뭐 이런 노후도나 이런 건 점검을 한번 해보셨죠? 이러면서 부동산 플래닛을 열어가지고 제가 쓱보여드렸더만 아, 소영님 이걸 왜 저한테 미리 좀안 가르쳐 주신 안 가르쳐 주었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몇달 전에만 얘기해 줬어도 제가 진짜 여기 저기 점검해 보고 어찌 좀 사볼만한 데가 많았는데 혼자 발품 판다고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굉장히 또 투자를 나름 잘하시고 투자 고추시거든요 허야 사장님처럼 이런 분도 이 얘기 하신다 하면은 이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겠다. 그리고 선진입하면서 이런 점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알고는 투자를 하시는 분이 정말로 몇분 정도 되실까 아 이거를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 다뤄드려야 되겠다. 그동안 한 번쯤 다뤄야지 다뤄야지 하면서도 바빠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항목이 바뀌는 게 부산시의 고시가 된 날이라서 이참저참에 그냥 취합을 해서 한 번은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어, 요 화면표 같은 것을 한번 정지해 놓으시고요 꼼꼼하게 내가 지금 어, 선투자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하면 그 구역을 부동산 플래닛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어, 그리고 그 건물 하나하나를 애매한 부분들은 클릭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공부를 하시면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